이뭐한 그리고 3국대 i s a n 코다 이튜브서 <목소리도 소프기> 황금기하고 있가지고 아마 더울 것 같아서 썸머리하고 돈 깎은 느낌? 안 보이시겠죠? 피마를 입으려고 했다가 돈 아, 많이 먹것같아고동생 다시 입었는데 동생이 누구가 쫄 엄청 커가지고 제가 약간 질깁니다. 너무 조용해요. 저 말고 한입입 입기 했어서 그래서 약간 뭘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으로꺼 <웃음> 합니다 <웃음> 나 너무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 영상 보고 있는지 알겠죠? <웃음> 사실은 제가 근데 일상기를 르려고한건 아닌데 사실 들어있는 거를 몰랐다 고늘 하루는 까먹었다해야겠나그 사이까지 들렸는데요 사실 제가 시선을 생일 보면서 생일이 토일인 거예요 아, 진짜 경기가 그 전날이나 당일 를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대회를 딱 봤는데 꼬락! 하고 날들어는데 마침 지선이 생일 전날이고요. 그래서 미리 축하해주라 이렇게 극강의 피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약간 새로운 길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걸어서 집갈 때도 이 길로 한번 가볼까? 하면서 지금 산, 산사왔는데요 체감 온도가 케이크도 했어요 어? 지금 영상 아마 띄워도 될거예요 보고 오셨나요? 못거리가 자꾸 이게돌아가 거. 이 건너편에 여기가 뭐예요? 저 어떡해요? 어이 없어 여러분, 치즈 양해 주시면, 짧게, 쏘기신 분이 없네요. 안되셨제 목소리가 생기시나요? 차가 너무 많이 다녀요. 아, 네. 저일어다 치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오, 건물이 보세시 제가 이번에 느낀 허가은요 면허를 따야겠다어요뜯고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아니, 아 바로 떨어져네 어? 어? 어? 어? 제가 거고 그거를 사러 가요그거그거그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가 갑자기 갑자기 갑가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고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자기 갑자기 갑자기 아마 축구 시리즈는 8, 18일 네, 수원으로 갑니다 안녕 멋다기 <웃음> <달성하다>. 귀하다 귀하다 <웃음> 사진 찍어놓는데? <찍은 건데? 웃음> 다 <목소리> 오, oh! Oh! <목소리> <목소리> 没写在这里好 제가 트리기니까 보고 있는 들어가면 데 민지언니랑 라 어. 그러니까 네 아이이 이거 아! 소사다나 본단 말이야. 그 아, 해정이요. 해정. 해정, 저거. 해정 해정이. 해정이. 해정이. 해이 해정이. 해정이. 정이이이 해정이. 이해 근데 금빈 좋지마 근데 소영 언니 데뷔전을 이렇게 주를 지켜봤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청년 갈 줄은 몰랐고 보은도 진짜 잘 됐고 오류도 진짜 잘했어 이번 영상은 청년 선수권대 관람 당상이될것 같아요 앞에 전망가 했던 경기랑 오늘 보은가 했던 경기들을 같이 올릴 겁니다 다음 영상도 WK리그 본거의 경기에서 만나요. 수원에서 뺄게요.